안녕하세요 눈치 안보며 드라마 보고싶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한 도쿄에 사는 제재입니다 이회 시작 전 1회 영상 줄거리 리뷰를 해드렸던 건잘 보셨는지요? 드라마 대박 부동산은 여러 에피소드들이 매 회차별로 등장하며 각 물건들마다 깃들여져 있는 사연을 다루어 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도와주는 로컬트와 부동산이라는 소재를 접목시킨 참 신한 주제의 드라마인데요 1화보다 2화가 더 재밌네요. 장나라, 정용화 배우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연히 추천 영상이 떠서 보게 된 건데 장나라씨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용화씨는 신의 시절 스키장 사진 때부터 제가 팬이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로 또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홍지아는 역시나 오인범의 능력을 눈치채고 이화에선 자신의 엄마 귀신을 퇴마할 수 있게 한 번만 작업을 같이 하자고 오인범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영매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삼촌과 홍지아 엄마 죽음 사이에 이유가 있어서인지 홍지아 엄마 귀신은 오인범의 몸에 빨려 들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오인범은 홍지아가 살고 있는 그 대박 부동산 2층에 어렸을 적 본인의 삼촌과 함께 갔었던 적이 있고 고대에서 장나라 엄마 손에 의해 자신의 삼촌이 목졸려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역시 홍지아 엄마의 죽음과 본인 삼촌의 죽음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며 홍지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던 단순 사기꾼인 줄만 알았던 오인범이 알고 보니 얽매였고 그것도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홍지아보다더센영매일 수도 있다는 단서가 제시되었는데요. 홍지아는 퇴마 의식을 치를 때늘 추위에 떨었는데 오인범과 신체접촉이 있을 때면 그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았죠. 이건 1회차에서 대박부동산의 주사무장 강맑은 분이 했던 말에서 힌트가 있고요. 퇴마할때면 추운건 사장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음. 3회에선 이두 사람이 손을 잡고 국내 최고 살인미술관인 브리티움 미술관에 스며든 원혼을 테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용화 배우의 귀여운 사기꾼 면모와 더불어 오랜 시간 귀신들과 싸우느라 피곤해져는 눈빛을 한 장나라 배우의 연기. 드라마 배역에 너무 잘 스며드는 것 같아 시청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는 드라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